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수제 도넛집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는 일산 오릴리입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기본 디저트가 보이는데요 요즘 핫한 종류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도넛을 먹으려고 왔기 때문에 베스했습니다 도넛은 따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도넛 종류가 10개가 넘더라고요 엄청 많았습니다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였습니다 도넛 치고는 저렴한 편은 아니죠 우리가 먹던 프랜차이즈보다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디저트 카페로 생각하면 디저트 가격이 비슷비슷하다? 어, 정도였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요거트, 크림브렐레를 선택했고 직원분께서 엄청 친절하게 종류별로 맛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직원분께 추천을 받아 초당 옥수수를 선택했습니다 초당 옥수수가 잘 나가서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커피는 아메리카노, 솔티커피를 선택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4,500원, 솔티커피는 6,000원입니다 가격이 좀나가더라고요 커피 맛을 봤는데요 좀 쓴맛이 나긴 하지만 시큼하면서도 살짝 감칠맛이 조금 났습니다 쓴맛이 더 강하고 시큼하고 감칠맛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솔티커피는 짭짤하면서 달달했습니다 위에 폼이 맛있었어요 그런데 가격대비 음료 종류는 좀 별로였습니다 다음 도넛을 먹어봤는데요 초당부터 먹어봤어요 저는 점심으로 갈비를 먹고 와서 배가 부른 상태였습니다 한입 먹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기존에 알던 그런 도넛 맛이 아니었습니다 도넛하면 달고 기름지고 칼로리 폭탄으로 생각하는데 도넛이 달지 않고 기름진 맛이 아니었습니다 초당 옥수수가 입안에서 살아있는 맛이었어요 은은하게 옥수수가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와 안되겠다 빨리 다른 것도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블루베리 요거트 도넛을 바로 먹어봤는데요 블루베리의 상콤 달달한 맛과 요거트와 도넛 빵의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재료를 신선한 것을 사용했는지 너무 깔끔했어요 도넛에 과일 들어가는 것을 저는 안 좋아하는데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크림 브레렐레를또 바로 먹어봤습니다 겉은 바삭한 느낌인데 설탕을 녹인 것 같아요 약간 겉은 달고나 맛 어, 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안쪽 크림이 너무 맛있었어요 약간 슈크림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세 개를 먹어봤는데 비슷비슷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자 맛에 맞게 재료를 사용해서 질리지 않고 하나하나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입안이 너무 즐거웠어요 다른 것들은 어떤 맛이 날까 너무 궁금해서 얼그레이 도넛을 추가로 시켰어요 바로 먹어봤는데 진한 밀크티 맛이 확 입안으로 퍼지더라고요 밀크티 맛으로 도넛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나? 너무 놀랐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극찬 안 하는데 저는 정말 맛있었어요 인생 도넛 맛집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도넛 만드는 기술 좀 배워가고 싶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장소는 딱히 없었고 평범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이 계속 포장해 가시더라고요 산모가 오셨는데 너무 맛있겠다 하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포장해 가셨어요 백발의 할아버지께서 도넛을 포장해 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맛있게 먹는 도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산에 오시면 꼭 포장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괜찮은 카페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